제가 앞에 일단 의자를 좀1년 예, 정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이 앞문으로 해서 오시면은 예,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서서 들으시면 힘드시니까 이 앞으로 예, 한열 무려 열다섯 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준하는 동안 다음 발제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 어, 마지막 수준인데요, 예. 그 마을만들기 전문 네트워크의 어, 상임위원장 맡고 어, 계시고 네, 일단 그 도재생 뉴딜에 대응해서 현재 전국의 어, 행동가들의 상황과 어, 문제점, 향후 뉴질 정책에 대한 어떤 네, 것들 대응 방안 어, 관련해서 권상동 위원님께서 어, 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반습니다 들 앞쪽으로 좀더 나와서 자리 한자리습니다 네, 같이 갈 멀어서 서희 씨는 좀 늦으시게 될것습니다 시간이 밀릴 좀 밀릴 거라고 해서 각이 드기 때문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 어, 저는 말할 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적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리고 어기에 주어졌던 발제 전국의 사랑과 국도가 어떻게 해야될까 라고 한것인데요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들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는 것, 그리고 어, 몇 가지 부분들 좀 핵심이 될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유딜이라고 하는 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시재생, 그 기존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일자리와 주택의 제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는 사항, 어, 뭐 여전히 저기들은 곤란의 과정들이 있는 듯합니다 다음에 1년에 몇 개, 1 0조래서 50조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 소위 말하는 부동산 쪽에서 들썩들썩하죠 카페에서 오각 난리들이 올라오고 있고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검색에서수발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속도는 그건 훨씬 더 느리고 더 구체적인 장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법정 사업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어,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공개항에서 제한되었던 것은 다 비법정 사업입니다. 제틀마을 사업이 지금 현재 비법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할 가데 있어서는 다 막힙니다. Mr. b o b 들이 일을 진행할 때다 막혀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적어도 올해나 내년에는 기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막힐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법을 빠른 시간에 개정해서 이 안으로 끌어들거나 조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이번 정권에 진행 중도 내나이 아, 정도 내인는걸리고나면다 서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음 정권로 넘어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법을 빨리 수정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겠다라고 안되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제일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세국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거냐. 뭐 가장 큰 우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뭐 정신위협부자도 아니고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인표 4대강 가격성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 대단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는 주기.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것을 제어할 거냐. 주, 대단히 중요한 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사용하겠다라고 허금 이렇게 이야기 하죠. 다음에 공사를 시여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래들의 부채, 그 아, 입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이, 아, 통장 만드는 거죠. 보통 집 사기 위해서 통장 만들어놓던 거. 장사 이건데, 이게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그냥 다 뒤집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자고요.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돈이 빌려주는 형태인데, 수익성이 낮은 것을 쓰게 되면 이 그룹 자체, 기금 자체가 허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반대로 수익성이 높은 것에 맞춰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업자들 쪽으로 돈이 쏠리겠죠. 이거 어떻게 규정을 잡을 것과 대단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만 협력,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다양한 부처에서 도시재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사항은 협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이드인이다 따로따로 입니다 그걸 섞을 수 없습니다. 섞으면 다 서버립니다. 사 그렇죠. 그래서 자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반대로 이 작업들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의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기획단이 전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조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더 사양돼서 조정되지 않으면 심붙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제 방식 공포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누구말대로숫자없치이일 가능성이 대단이던 부처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부에 제대로 응할 수 있는 사람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내지는 매칭판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대야 되는 거죠. 그때 지자체가 생각성이 나시면공부 금액 자체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공보제라고 하는 방식들 때문에 계속해서 다주저 앉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접근 인력. 적근 인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활동가, 코디, 뭐 이런 그룹들만 일단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통상의 내지는 세틀 사업이 진행되면 5명에서 10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현장에 가서 바뀌지요. 자, 그러면 그번 계산해보시자고요. 100개가 만들어진다. 근데 100개의 인력이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인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적어도 그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근데 지금 현재 도시재의 사업들과 묶어져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세들까지를 포함해서 입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 거기서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허덕기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로 100개를 인력 또한 만들게 된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 그러니까 몇년 동안 지냈던면 것만 한꺼번에 만들겠다고 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 사람은 있냐? 현재도 사람이 없는데. 몇달 교육시켜갖고 막아서 뭔가 할 수, 할수 있는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는겁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경제 조직들, 내지를 지역에 있는 미간당의 그러니까 그룹들을 묶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곱하기 열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그룹들은 이미 도시재생이나 내지를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o o d 하 h i n 그 다음에 속도 you do that? I 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을까라고 n t to 여전히 좀더 t I want to do that. I 이 a n t to do that. I want to do 고 h a t I w 는 n t to do that. I want to do that. I 사령받았을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배가 비 배가 두십시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은거 다음에 100만 이상의 도시들과 50만 정도의 중소도시들 그리고 30만 미만의 도시들 그리고 5만 미만의 독초지역 사항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에 대한 고민들도 다르고, 지역의 삶의 방식들도 다르고, 삶의 속도들도 다릅니다. 그때 대부분의 지금까지 나와있는 정책은 대도시, 백반 이상의 도시에서 고민되었던 내용들이 쭉 소나져나와 있는 상황이 니다자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는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 내지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야, 지역에서 어떤 모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물어보는 것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 발표에서 빨리해서몇 개를 복구하고 이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 거야 보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문득 공법의 사과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제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정리되었던 내용들 공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니다 자 근데 저는 중소지역 도시에서 재생에 출발점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경제 이는더 빠른 속도로 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전략 계획과 모든 공보 사업의 계획은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자체에서 출발하고 있요세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시설을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람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까? 몇몇 대도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잖아요 근데 다른 5반도시에서 시반도시에서 뭔가 시설을 잘 만들어놓은 건던가요 저러고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도시의 청년과 지방도시의 청년은 삶의 이, 이 방식과 고민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묶어서 쫙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의 무슨 창조 공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 창조 공간을 그러면 모든 지자체 다 만들 건가요? 다만고생각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상태, 더더욱 다르지만 이미 부동산에 대한 토계 자료는 다 네. 100%를 넘었습니다. 모든 토계 자료가. 그때 거기에 허구가 있죠. 왜 1인기 광고, 뭐 이런 거다 빼놨었습니다. 부동산이 7인 연계가 들어갔어가 주제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을 고치거나 집을 살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대상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집을 몇개를짓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지었던 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었던 집과 없어진 가구수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새로 지은 수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지는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역의 연관이 맞추어서 고민되지 않을면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을 결이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적 기업, 일단 인증사회적 기업 중에 지역급 없이 버틸 수 있는 기업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이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마을 기업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그 관련 부처에서는 내지 관련 지자체에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죠요 그런데 사실은 안있었습니까 자, 보시자고요. 마을경, 마을, 마을 내에 꼭, 꼭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수익성 거의 제로에 감췄습니다. 지금 하죠. 사회적 기업, 예,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경체에 대해서 도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과 얼마나 국고실을 고민하고 있냐는 겁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제 막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말할 수익성 뭐 이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도시대의 유디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들 만들어질 수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예. 일자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소비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것이죠. 그리고 3년 이내에 다잡아질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3년 동안 자본급이 뭔가 지원금이 들어오는 동안, 동안은 길속에서 늘어나겠죠. 뭔가 사례들도 계속 나오겠죠.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몇 개나 살아나고 얼마나 파고별로도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목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을 겨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민 다시 해야 된다고 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점들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유딜 이건 지금 잘모르겠고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것들 왜 고민하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 고민과 역사 속속에서 도시재생, 유딜도 함께 고민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발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도까지 겨우겨우 여기 정도까지 와있어니 근데 네, 이게 한꺼번에 우르륵 치고 바뀌려고 하는 사람인죠그 역사 속 다시 보상을 갖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치와 국권, 지하체가 뭔가 할수있게그 근데 되어 있나요? 그 통근은 열려있나요? 현재까지 어떤 언론에 발표되었던 자료 내지는 국국가 토론에 대해서도 자치국권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떨고 내리고 있는 거죠. 그때 부시재색, 내시는마을만들이라고 이루어졌다, 내시는 사회적 경제라고 이루어졌던 것은 지역에서 진로 흐릅니다. 지역에서 지역에서 흘러야 자치국권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50조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대단히 심각하게 걸리, 거, 거슬리고 있는 중위인데 아, 아마도 <웃음> 이 후에 발표자료에서 50조라고 하는 얘기를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부에서부담스러수 그 있기 때문이 거죠.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반으로 짜 합시다. 25조만 합시다. 대신 그 이하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더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저것 돈이 모자라서 돈을 끌어올 방법이 허덕거려서 미가를 끌어들이고 허그를 끌어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했던 건몇 배입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0개 200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개만 들겠다 1년에 100개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2000개 공부하겠다 5000개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000개를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권에 맞춰서 올라올 수있었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올라와서 쭉 10년, 20년, 그래서 그게 100년까지 10년. 가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다래서 지금 현재 기반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을 극복합니다. 마을 만들기라고 불려져 왔던 영역에서 활동했던 영역과도 다르고, 사회적 경제라고 불려졌던 영역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제기했던 사항들도 현장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사항이 다르더라라고 하는거죠 우리 국버 자체가 다 묶어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특정 영역의 접문가들이 우리가 다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 합니다 접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고 겨우 읽 적도 없습니다 이제 막 맛을 먹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거죠 묶어져서 해야 되는거 같아 계속해서 특정구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을통째로 맡기고 있는거라고 하는거죠 만약 숫자는 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냈으면 좋겠습니다 몇백개를 하겠다 몇개를 하겠다 몇조를 쓰겠다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는거죠 어떻게 틀을 만들 거냐, 기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적어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도시재생유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을 때1 0 0개 후에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놔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끌어갈 때 기관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죠그 다음에, 지역에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자체에서는 공고사업 받아와야 될 거니까, 서울에서, 대지 대도시에서 사람들 빼오겠죠. 근데, 계속 음. 불러올 겁니까? 그 다음에, 공고사업을 다운들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지역은 계속해서 떨어져 갈 겁니다. 지역이 살아남을 빼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도시생 사업 내에 그리고 정책 내에 기본적으로 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도시이 사람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 주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행정과민까 뭐 사회,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또뭐 마을반들기 영역 복지 영역 문화 영역 다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세타라고 하는데 조차도 뭔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제 유주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아주 빨빠르게 3일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응했어요. 제 말하는 회장에 있던 활동가들 몇명 부르고 쭉 불러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적어도 모름 이내에 토론회장이 공개 토론회장이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져버렸죠. 의견들 다 촉진했습니다. 개별 영역으로 물론 100% 얘기되진 않았지만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보고서는 공게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공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이하는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일단 저는 현장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얘기들 중에는 현장에 콕 박혀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대로그 현장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들도 있을 거고 또 아주, 아주 특별할 수도 있고 이제는 바꾸어 매의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들어보고 보니이야기는 현대 히겠다는 거죠. 소통하려고 하는 자리에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매번 노이런 전국가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말를박사 고추박사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연구 보고서 무지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영역에 연구 보고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물고 물어요. 그 사람들이 돼. 실제로 현장에서 희박살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문가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죠. 심각한 사항. 자빠지기직전이다라고 하는 한다 아니고 저는 이게 기과정색잘 만들어서 물어뜨이 지금까지 만들었건 저보다 날려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현장에 그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유형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계속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도시재생성도 사업에서 내지는 센틀 사업에서 또 녹촌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만들수록 현장에서는 일을 못하고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부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라 야될것 아닙니까? 지역과 사항은 다 다릅니다. 국과서 같이 돌아가야지. 걔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회적 국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마을 사 분들에게도 잘 몰라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양가역 영양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양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영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한뤄도 보라를 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서 해보도록 보라를 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실패하 해보도록 보라를 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뭔가 겸해야 그게 우리 때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강의에 모여, 가까이 모여서 아무리 강의 한들 뭐하자라고 하는 거죠. 답지 않습니다. 가슴을 울리지 못하게 때문인 거죠. 심장이 뜨어야 이 기자, 자퇴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 그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부에서요 그게 무슨 사업이든 어떤 부처의 사업이든 간에 내려오게 되면 빗가비로 넘어오게 되면 빗가비로 작업보조나 병상보조로 떨어지게 돼요. 그때 사업해보시면서 작업보조 이거랑 병상보조에 있 경우가 있나요? 매번 섞여있는거죠 이거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공포사업에 아까 수 7천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죠? 예. 의원님들, 아까 얼마까지 쓰실 수 있죠? 15만원. 1 5만원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저희 입 다릅니까? 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7천0 0원이 밥값이 되죠? 어제저해7 0원의밥값이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사하에맞추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서뭘 먹고 떠들어야 이야기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문제식도 나오고 뭔가 같이 해보자고 같이 네. 해할 건데 매번 붙여있다라고 하는 현장 사악질적 모자라고 하는 거죠 뭐여?야 이야기 될수있어요 그리고, 맨날 모여서 말도 얻으러 보니 뭐합니까? 이게 반드시 틀리는지 이야기해 볼수 없잖아요. 가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돈을 놔주세요.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갈 수, 모일 수 있는 고가 만들어주세요. 이게 거의 80% 아닙니까? 왜? 그거 외에는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거 외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그 의견밖에 안다고오는 거죠. 뭘 경험해 봤어야, 다르지, 이거 나와질 수 있다고 라 하는 판단입니다. 주가 조직이요 협치 예. 이야기하고 전부적으로 훈련과 발동과 이야기 하는데요 예, 3개월 4개월 교육받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주민사람들도 못가죠 행정원구 하려면 바쁘죠 행정원구에 치여서 주민들을 제대로 만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만나거나 지역의 한 장의 사학을 보는 건데 뭘 요구하죠? 깔끔한 서류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찌 계획서 요구하고 있 t s 요 t What's it? w h e 시키냐고요. n t want to see it. What's it? I don't want to see it. I don't want to see it. I don't want to see it. I d 에 n t want to 도시재생활동과 가저국에몇명이나 있습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 교육식실적이잖유일하게 교육했던 건 도시재생포드레이터 교육이었습니다. 도시재생포드레이터 교육. 일회하고나서 1년 동안 못했죠. 돈안 줘서. 그리고나서 4번이가 5번을 가까워씩 돌렸습니다. 근데 그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에 약 조금 크게 키워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천명의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에 현장에 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5%도 안 됩니다.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고 싶었었는데 갈 수가 없었고,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잊혀져 버린것 거죠. 그리고 그들 간의 네트워킹, 그들 가의 이후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간에 그 수행을 하는 보수교육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넌학수도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커동가를찾어요 그 마을 만들기 활동가, 도시재생활동정 사회적 경제활동과복지활동과 문화활동가 있으니다 예. 근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되어 있더라고 도시재생활동가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뿐인데 센터에 있는 활동가들 주에해서자기가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명프로나 될것 같아요. 기금공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용어가 훨 많지 않나요? 없습니다. 로 만들어야 돼니다 이걸 전제로 시작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능력도 되고다 뽑았다고 치자고요. 무슨 공부하기 설득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 다 됐어. 오케이, 좋아. 이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안 돼요. <웃음> 그 침이다 그러요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담당자가 오케이 했어. 그때 회계부서에서 그거는 비용이 불가능한대요그 침이다. 그 회계 부서에 각각 공한합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4달 5달 가고 과자 국가에 가서 매달려서 야 제발 이게 사악이 이래 지금 현재 사악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형치 계속 이야기합니다 <웃음> 형치 형치 예수 습니다 형치 그런데요 위탁 주고 그걸 형치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죠 소류 잘 만드는 걸 원하시면 목벌이 시죠 하세요 <웃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역사를 잡히고 주민들하고 관제도로 슬겁지 않잖습니까 그 것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 하는 거죠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주에서 혐치 법원에서 무시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처간의 혐치는요 부처간의 혐치는 하나도 안 되면서 무슨 그걸 박기업 단에서 기초단에서 그리고 밑에 할동가들 사이에서 혐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은 거다 알잖아요 근데, 남량은 별로 가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100억짜리, 뭐, 조금 더 500억짜리, 1000억짜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초과를꼽들이초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비상군입니다. 자, 여기, 소위 그러니까 말하는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비상군이 있 일주일에 두번다 오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다 오는 사람 밑에 1000억짜리 동네를 바길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 위에 굉장히 미래를 바뀌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무슨 청년 그룹들이 도시 재생이 새로운 나약이야 쫓아와가지고 공부하고 쭉들어오게 되잖아 적당히 하나 다 보이지 않는데, 그냥 면전 가서 얼마 되는 집권리만은거 갖고 있다가 소비되고 말 건데. 비전이 보여야지 젊은들 다니까. 자, 그러면 지역에서 볼 거면요. 저는 여전히 똑같아요. 말해서 거의 기본이 충실해요. 마을이든 사회적 경제도뭐라든모든 간에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연장되었을 때 우리는 지역의 도시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다 그래서 저는 목동체와 자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이게 가능하게 판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뭐 마을 같은지 사회적 경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움직이려고 해야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고 가고 가졌겠냐고 복부사업으로 해줄수 있는 것은 5년, 3년, 5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을, 우리 도시는 변경을 내다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건수가 음. 국고 나서 10년 지라고 나면 다시세해할 건데 다 없어질 건데 뭘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0경을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냐고 하는 거예요 주민 조직, 협의에 만드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소위 말하는 주민정비체, 몇 명이 사회된 주민정비체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주민을 대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소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다 날라갔습니다. 하다가 다 섰지요.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질것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통구에 해결할 수 있는 문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말하는 사회적 경제가 도시의 뉴딜를 견인하자고 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적기업 말기업 지금까지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지역주민들 중심에 대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요거 두개다 홍거면 소위 말아주고 싶어서 CDC, CDC, CIC 이야기하는 그런 주짓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의 있으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뭐, 정부가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입자의 것을 알고 있는데요 발표되고 나면 좋은 얘기 들었어. 이건 우리 가 우리 지역에서 갖고 와야지. 이렇게 싸움 붙을 가 가는 대답이 없어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그, 뒤에 후에, 논의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예, 좀, 예, 독촉을, 시간 독촉을 좀 많이, 어, 했는데,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이제, 어, 한 10분 정도.